o k a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급하게 다리발이 싸 들고 왔고 어, 소개하겠지만 저도 뭐 저도 뭐 이따 에서 직원도 아니고 돈을 뭐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여기 오고 나 이제 세분 계시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자리를 마련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없이 오셔서 즐겨주시면 될것 같고 프론켄드 뭐뭐 백엔드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부지 모임도 있으니까 거기도 한 번씩 와주세요. 다음 달에는 부지 모임도 여기에서 하거든요. 그런 거뭐 네, 아, 상관없이 네, 그냥 와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여기뭐프론엔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한 직무를 10년 후에도 그런 걸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네, 네, 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알잖아요. 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거 많이 이제 배우고 접하시기를 저는 거래를 려요 그런 의미로 해서 뭐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니까 뭐 부디 모임하고 뭐프로젝도 말고도 또 다른 모임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네. 멀티로 많이 뛰시는 분들 많아요. 심지어 팬분들만 지금 여러 분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찾아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머지는 우리 친구한테 맡겨두고 갈 테니까 알아서 <웃음> 요런껏잘 받아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아네어네 어. 네, 되게 가볍고 즐겁게 열어주셨는데 혹시 또 그냥 자기가 라이트인 더크 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네요 일단 제가 참 가볍게 좀 문을 좀 띄워보자면 어 계속 와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라이통터부때 정말 가벼운 거 하나 던져가지고, 여러분들의 견을좀 여쭤보고 있어요. 제가, 아직은 제가 다 궁금한 것들을 많이 여쭤봐서, 저는 많이 얻어가고 있는데, 오늘또 그런 거 하나 좀 여쭤보자면, 오늘은 좀 기술적인 것보다는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거랑은 좀 무거워지는데, 별거 아니고, 제 항상 좀 조직에서 생활하면 고민되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떤 동료랑 일하고 싶은가? 일하고 싶은 동료. 그래서 뭐 어떤, 뭐, 내 리더가 새로온다고할 때,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다. 어떤 걸 해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든 어쨌든, 원하는 리더상. 뭐 리더를 고리 해봤던 분이시라면, 어, 내가 조직, 작은 조직이라도, 그러니까 뭐 리더라는 게 어떤 팀장 이런 거 말고도, 어떤 프로젝트 리더라도, 어, 리더라는 걸좀 해보니까, <웃음> 뭐가 중요하더라. 몇명안 되는 이 조직을 이끌더라도 뭔가 중, 중요하더라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일단 가볍게 동료 먼저 일단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먼저 하나 가볍게 얘기를 해보자면 어, 많은 회사가 좀 이제 목적 조직을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기능 조직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저는 이제 화해하는 곳에서 목적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목적조직이다보니까 그그 팀이 바라보고자 하는 목표라든가 방향성이 좀기능조보다는 확실한데 정말 내가 그 목적조직에서 함께 바라보는 목표를 정말 열심히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 바라니까 왔어 라는 식으로 같이 일을 하면 어 이게 사실 목적조직이 되게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수동적으로막 일을 기다리시고 계시고, 주어진 일만 하시고, 뭔가 아이디어 같은 거 내기도 좀 제한적이시고, 좀 그래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함께 일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함께하는 팀이 정말 축소하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어, 아이디어도 많이 되고한발 앞서서 내가 뭘뭐 해야 될지도를 알고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목적으로 지금 해보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생각하셨던 아나 이런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 평소에 좀 갈망하셨던 분이신가요? 혹시 화해에서 채용 중이신가요? 아 화해에서 프런트엔드는한 자리 열려있고요한 자리 열려있고 작년까지는 좀 많이 뽑았는데 올해는 아직 한 자리밖에 안 열려있고 어, 그한 자리가 이제 저랑 일할 분은 아니긴 해요. 저랑 일할 분은 아닌데 어쨌든 같은 프런트엔드 어, 같은 프런트엔드 이라고 하는데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실 분이 아직 한 자리 열려 있어서 열심히 찾고 있고 저도 면접을 참여하고 있고 아,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들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한 것도 사실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많이 고민이 돼요. 어떤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좀 뽑아야 될까 그러면서 좀 많이 고민됐고 심지어 저는 저랑 같이 일할 리더분도 이제 모았어야 되는데. 이제 크게 이제 많이 고민이 됐어요. 었 아, 내내믿어 오시는 분한테 내가 뭘 기대해야 되지? 그냥 연차가 높고 기술적인 강량이 높다고 해서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했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한 분야긴 하더라고요. 그냥 추상적으로 좋은 분이라기보다는 좀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 구체적인 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런 그 시간 남김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럼 좀 가리지 않고 동료 리더 이런 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의견 한번 내주시면 좋고 또 내가 리더였으면 어떤 팀원이 있으면 좋겠다. 네, 자유롭게 의견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혼자 일하시나요? <웃음> 이거 조, 원하는, 원하는 동료상이라 그런가? 아니면 뭐, 아, 이런 사람 싫다 하면 좀 많이 나오나 해. <웃음> 조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 좀 뭐랄까 카테고리별로 갈게요. 우리 코드리뷰 많이 하잖아요. 코드리뷰할 때 어떤 리뷰를 해주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리뷰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 계세요? 아나 지금 일하는데 리뷰가 너무 리뷰가 너무 갖고 싶어. 반대로 코드리뷰를 하는 곳이 있는지가 사실 왜냐면 요즘 워낙 예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간 주니어들이 못올라는데 최근에 보니까 시니어가 모잘라아 그쵸. 맞아요. 시니어는 맞아요. 저희도 겨우겨우 시니어를 다 모집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니어 다 모집하는데 진짜 1년 넘게 걸렸어요. 어, 저는 최근에 봤던게 이제 여러분 챗집이티가 나왔잖아요? 네. 코드를 챗집피티한테 던지고 과거에 아. 있는지 물어보는 아. 사람들이있더라고요 아. 답변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던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점점 개선이 되겠죠든요 네. 맞아요. 저희도 좀, 좀 장난 장난 농담식으로 거기다 많이 물어서 답변 주시더라고요 네. 리뷰 있죠. 코드리뷰를 그러면 안 하시는 분이 여기도 많으신가요? 코드 리뷰 갈망, 갈망하시는 분안 함에도 불구하고 갈망 안 하시는 건가요? <웃음> 가 코드 리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제 목적 조직에서 세 명이 일을 하는데 그세 명인에 인데도 코드 리뷰가 이제 힘들어지면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의견을 내는 데 있어 이제 리뷰를 요청했으니까 승인 안 해주면 안넘기는게 맞잖아요. 막 승인 안 해줬는데 나 혼자 네, 이거 프로그 해야지 하고 그냥 머지 해버리면 리뷰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생인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데, 어 저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목격 조직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 리서치나 깊이 있는 기술을 바로바로 좀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팀 팀으로서 다른 포지션이랑도 같이 과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속도도 이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피처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서 어떤 코드적인 개선은 또 별도 과제로 개선 트랙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한 번은 제, 제가 생각하기론 되게 성향 차이인 부분에서 리뷰를 되게 질질 끌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리뷰에 있어서도 좀 뭐랄까 우리 팀 차원의 어떤 그 발걸음 같이 맞추시는, 맞춰주시면 상황을 좀 봐주시는 분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엉망으로 풀었다고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또 전, 네. 궁금한 게 저희는 되게 작은 회사로서 사실 코드 리뷰라는 QA에 사실 많이 의존을 하는데 네. 코드 리뷰를 하는 조직들도 QA에 똑같이 비중으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약간... 그러니까 뭐, 우리는 코드 리뷰를 하면 QA는 더영향뭐 아예 뭐 내부 그 팀의 코드 리뷰 프로세스 안에 있는 거지 아니면은 우리 코드 리뷰 프로세스와 별도로 QA 조직이 있어서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걸러지는 역할을 해주시는지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음, 코드 리뷰랑 QA랑은 좀 별개예요. 코드 리뷰는 이제 그 특정 포지션 내에서 그 프론트면 프론트 안에서만 이 코드를 이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검증이 들어가고 QA는 이제 팀 차원에서, 아 팀? 네, 그 목적 조직 내그 차원에서 이 제, 제품의 이 기능을 이 정도 수준으로 넘겨도 되겠다 이런 거라서 어, 이제 코드리뷰는 프론트 엔드끼리만 받고 QA는 저희는 목적 조직 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는 저희가 QA팀이 얼마 전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QA팀에서 해주실 일정인데 어쨌든 코드리뷰와 QA는 좀 다른 네,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팀에서는 프론트엔드 코드가 어떤지 신경안 써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끼리만 잘 챙겨야 되는 거고. 네. 저 질문. 네. 코드리뷰를 하다가 혹시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하냐라고 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진 적 없나요? <웃음> 아, 일단, 이런 것까지라는, 어, 네. 말은 없었는데, 좀, 감정이 격해지는 리뷰가 보일 때가 있어요. 어, 저도, 저, 저도 제 의견을 좀, 주장하고 싶고, 리뷰어도 리뷰어 의견을 주장하고 싶고, 막, 대립이, 막, 코멘트고 몇번씩 달려요. 근데 그, 다행히 저희가 3명이라, 조금, 조금 다섯 개일 겁니다. <웃음> 어,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어디서 의견이 갈렸나요? 아아 그 사례가.. 일단 제 케이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그거도 하나 있었어요. 그 어.. 뉴스 메모를 쓰냐 마냐. 네, 뉴스 메모 쓰냐 마냐 가지고 이제 리뷰를 좀 길게 끌었는데 뭐 한때는 뉴스 메모를 그냥 무조건 넣자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한때는 유즈메모가 메모지 자체를 일단은 하지 말자. 그뭐 최적화가 필요한 구간이 발견되면 이 그때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가 제 기억에서는 안하자 하지 말자 로 끝났는데 갑자기 이제 음, 아니다 아니, 하지 말자 라고 끝났는데 갑자기 한 리뷰가 이제 여기는 좀 유즈메모 감싸주면 좋겠다 이런게 나온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이 없어 보이긴 했거든요. 반복론을 도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컴포넌트가 리턴되는데, 그 컴포넌트 메이리 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 저희가 근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리뷰가 되게 명확해질 텐데. 그때는 서로 근거가 없는 거죠. 아, 여기는 그냥 취적하면 좋지 않을까? 취적화 되지 않을까? 어디는 그냥, 아, 이건 티도 안날 텐데. 이런 근거, 서로 근거 없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그냥 넘어갔고. 그래서 저희 아 저희는 그렇게 플랫 그 목적지역 내에서 어떤까 그러니까 제품마다 리뷰할 때 거기서 결론이 안 나면 이제 플랫폼 단으로 의견을 높이 올리기도 해요 이제 플랫폼 전체한테 아 이럴 때는 어떤 게 하는 어떻게 하는 게좀 좋을까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더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긴 합니다. 네 제가 이라이팅 토크에서 이게 얘기를 할 때는 어,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싶은 것들을 주로 갖고 와요. 그래 그러니까 의견 많이 부탁드려요. <웃음> 제가 다음에는 진짜 코드리뷰도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유뭐 대단한 제제품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코드리뷰는 항상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은 어떻게 하시나, 리뷰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시나 어떤 의견들을 주시나 뭐 항상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또 어디에서는 리뷰를 줄때나 이거 정말 강력한 의견이야 하면서 꼭 이거 이거 확인 안 되면 나 생긴 못해 이런 표시를 남기기도 하고 점수를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점수가 몇점 합산해서 몇점대야막 들어가고 막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강하게는 안 하는데 일단 다섯 별이 먼저로 <웃음>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좀어 앞에서 아무 말안할때 오히려 더 더끈끈하게재밌게 보셨던 것 같아요. 아, 네, 홈 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다들 말씀안죠 네. 마이크 드릴까요? 마이크 드릴까요 아, 네. 어, 네. <웃음> 저희 팀에서는 그런 리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안 하는 그런 문화도 그냥 한다고 하시니까. 근데 아무래도 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견이 되게 다르고 이게 리뷰를 하는 사람도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혹은 이걸 내 나만의 의견인가 근거가 있나에 대한 판별을 안 하고 올리면 받는 사람도 어, 때로는 좀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함을 줄이기위 해서 리뷰 단계에서 말하는 사람도 좀 한번 거르자. 근데 그걸 말을 할, 할까 말까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코어를 매긴다거나 이런거 리브단계에서 코멘트 단계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찾아보니까 커미트, 안 돼? 커멘트 리트? 음. 커멘트 컨벤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되게 레귤러를 쓰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를 좀 사용해서 뭐 조금 아 이건 내가 봐도 그냥 나만 좀 불편한 것 같은데 하는건 이게 딱. 해놓고 뒤에다가 아 여기 여기는 그 컨벤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달고 또 이거는 확실히 버그가 유발돼요 그러면 이슈 이렇게 해서 달고 하면은 정말 큐잉이가 이런 진짜 바쁜데 바빠 죽겠는데 니트픽 이런 건좀 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유도리 있게 다음 P.R.에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다음 P.R.에는 어느 정도 반영하죠 그렇게 하면 좀피로도가 줄어지는 하더라고요 질문이었던 니트픽이나 버그 이런 시는 거를 깃허브에서 다시 는 거예요? 아니면 이슈 트래커에서? 아, 저희는 깃허브에서. 네. 그래서 그 PR에서 다 확인하고 리전도 하고 머지하는 어. 걸로. 어, 네. 감사합니다. 좋은 거 같아요. 그 진짜 주가 기다른 사람들마다 기준이 <웃음> 다르니까 그걸 명확히해 주는 게 진짜 필요도 많이 줄여 줄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 제가 리뷰할 때는 가볍게 돼요. 그러니까 컨벤션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남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좀 가볍게 남기는데 그런 걸좀 저희 컨벤션 잡아봐야 될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거랑 겹쳐서 저도 질문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슈, 왜냐면은깃 t 을 쓰신다는 말씀은 g i 의 PR 프리퀘스트 상태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혹시 별도의 이슈 트래킹 툴들을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리니어나 아니면은지 뭐 지라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실 때도 혹시나 깃타 플리캐스 아니면 거기다가 또 동시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문서를 동시에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제가 좀. 아니면 어떤 부분 아직 저희가 최적화를 하지 못한 단계라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 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라랑 그 깃허브를 따로 쓰는데 깃허브에서는 정말 코드 베이스 얘기만 하고요. 지라 이슈 트래커에서는 그 과제 자체에 대한 기록들을 거기다 남겨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과제를 이슈 하나 지라에 띄워놨는데 그 과제가 다른 거에 뭐 의존을 해가지고 뭐이 과제 지금 못해요. 막이 과제 방향 바뀌어야 돼요. 이거 뭐 드랍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은 이 지라에 쓰고. 비타워 피아에는 정말 코드 그 코드에 대한 거이 코드 지금 고쳐야 된다 어 이거 좋아요 이런 거아 이거 좋아요 이런 것도 많이 안뵙나다네 생각 못했던 거지 어 이거 멋져요 이러시면 멋지고 이런 거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8시 1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피자를 한번 시켜봤는데 오, 오늘은 김밥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사실 피자를 좋아했던 건 이게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기 좋아서였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이렇게 조별 모임이 돼 있으니까 김밥을 먹어도 어느 정도는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김밥을 한번 준비해 봤고 근데 뭐 그런 고민은 오늘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워낙 좋았어가지고 제 마이크를 내려놓으면 더시끌벅고 재밌어질 것 같아요. <웃음> 네 김밥 나눠드리겠습니다. 아 떡, 네. 똑똑똑. 또 <웃음> 네, 즐겁게 검토 나누시는데 방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네, 할 일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오늘 메인 발표 시작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까부터 마이크를 잡고 있었는데 오늘 공격롭게도 제가 발표여가지고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 그 믿어 내용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 aws의 앰플리파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앰플리파이가 되게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되게 파이어베이스 같은 녀석이거든요 이 중에서 저는 호스팅만 좀써 보고 있고 이 호스팅 기능을 써 봤던 경기를 험 공유드리고자 해요 네 일단 저는 프론, 당연히 프론트 개발자고요 파일 그 저희 회사명은 이제 버디뷰고 그 서비스명이 파일인데 파에서 프론트 개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커뮤니티 쪽에는 이제 커뮤니티 빌더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AWS의 기술을 좀 커뮤니티에 널리 알리고 블로그도 쓰고 어쨌든 자기는 영향을 높이겠다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고 있고 어 이거는 뭐 되게 커뮤니티 빌더는 사실 되게 허들이 낮아요. 그냥 뭐 1년에 블로그 두개 정도 써도 받아주고 하니까 근데 혜택은 큽니다. 1년에 500달러의 크레딧을 주고 막 아, 이것저것 웨액을좀 줘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빌더스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옆에 사진은 제가 또 회사에서 연기를 좀 해요. <웃음> 네, 되게 즐거워 보이죠? 즐거,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만나면 즐겁긴 한데 좀더 과장된 연기를 했다. 네, 생각해주시면 되고. 네, 요, 요거 하고 이제 5만원 줍니다. 회사에서. <웃음> 네 일단은 앰플리파이이앰플리파이라는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어베이스처럼 뭐 스토리지 라든지 어~ 또 뭐지 뭐 인증 어스 라든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앰플리파이를 이용하면은 어떤 서비스 자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녀석이에요. 근데 이제 어, 이, 이걸로 이용하면 쉽게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있어요 하니까 당연히 호스팅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어 이렇게 저한테는 다행인데 호스팅만 되게 불리해서 다른 거 기능 안 쓰고 다운받지도 않고 호스팅만 순수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써본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제가 화이에 처음 왔을 때. 어 이게 문제다 싶은 게 있었어요 어그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의 제품을 두두 명의 두 명그 당시에는 두 명의 개발자가 참여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뭐, 두명 이상도 같은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명이 어, 두개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좀 병렬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명이두개 이상의 과제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근데 어떤 과제들을 하고 나면, 그 과제들을, 요청자가 있을 텐데, 그 요청해준 사람이 다 달라서, 나이 과제 다 했어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잘 됐는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또 각, 각자 다른 거예요. 과제마다. 그런데, 이제 개발 서버 하나예요. 개발 서버 하나인데, 지금 보면 사람도 두 명이고, 과제도 여러 개 진행되고, 확인해줘야 되는 사람이 여러 명인데, 개발 서버가 하나다 그러면은, 네,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배포를 그냥 수동으로 했어요. 서버 SSH 접속해가지고, 거기서 Git 당겨다가 빌드 거기서 뜨고, 이제 PM2로 돌리고 있었죠. 그런 다 수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 개발 서버를 점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약속을 해야 되죠, 당연히. 어, 이 시간부터는 제가 쓸게요. 뭐이 시간 이후로는 뭐 제가 쓸게요. 그런 것들이 있고, 개발 서버에 어떤 과제를 올리느냐가 이제 시간마다 달라지니까 그 과제를 확인해 주시는 분들도 정해진 시간에만 어, 내가 요청한 게 지금 보면 되나? 이런 시간을 확인해서 좀 과제 확인을 했어야 됐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말만 들어도 되게 귀찮죠. 커뮤니케이션 비용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또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배포를 또 수동으로 하는 것도 어, 듣기만 해도 일단 휴먼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이 그 서버 들어가서 소스 땡기고 빌드하고 p 임2 리스타트 시키고 하는 그 과정이 모두 수동이니까 휴병층만 10, 내려가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실행속도가 느려집니다. 어, 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실행속도가 느리다 고 굉장히 문제로 보죠. 빨리 고쳐야겠다 뭐 저희도 항상 실행속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들어갔을 때, 이제 회사에 입사했을 때 사실 프론트 분야가 많이, 어, 뭐 인력적으로나, 기술력 측면에서나 많이 낮아, 낮아, 낮게 아낮 있었고요. 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까 이제 가장 큰 두드러지는 문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데 과제마다 그러니까 과제는 여러 개인데 그걸 하나의 개발 서버로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포를 수동으로 한다라는 점, 이두 가지를 해결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먼저 알아봤던 건, 그 당시에는 화이프론트가 저까지 네명이었는데 막, CICD에 대해서 그제, 그제서야 막 알아봤어요. 그제서야 막 공부하다 보니까, 앰플리파이라는 녀석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좀, 저희, 제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키워드를 캐치하게 된 게. 이것들을 파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딱 맞겠더라고요.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에 아주 좋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Amplify 프레임워크 말고 호스팅에 대해서만입니다. 호스팅에 북한에서도. 일단 어떤 매력이 있나 보면 일단 시작이 쉬워요. Amplify 호스팅, 인 거야. Amplify 콘솔 들어가서, 아, AWS 콘솔 들어가서 Amplify 쪽 콘솔을 들어가서 앱 생성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긴 연결해주고 그 깃에서 브랜치 뭐 연결할래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빌드 스펙만 쓰면은 그럼 이제 어, 그 호스팅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심지어 얘네가 어, 이거 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우리는 이제 SPA, 스그 흔한 프레임워크들이 있잖아요. 뭐 크리에이터 리액트 앱이라든지. 그런좀 흔한 것들은 이앰플리파이가 소스를 알아채가지고 빌드 스펙을 알아서 써줘요. 그래서 알아서 빌드 커맨드가 막, 얀 빌드가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한 번씩 검토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빌드 스펙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 뭐, 다 정형, 정형적인 거고, 빌드, 빌드가 잘 되는지만 명령을 좀봐주고 넘어가면 끝나는데, 그 빌드 머신을 이제 특별히 해주고 싶다, 어떤 빌드 머신 스펙을 정하고 싶다, 이것만 아니면 기본적으로 다생되돼 있는 거 써도 되고, 저도 큰 문제 없었고, 네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이제 래포의 그 코드 변경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배포 프로세스가 이제 돌아요 자동으로. 제가 뭐 CICD를 뭐잘 모르더라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그 CICD를 위해서 뭐 코드 빌드라는 것도 있고 파이프라인도 있고 디플로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조합하지?라는 고민이었는데 얘는 자기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메인 브랜치를 하나 등록을 해놨다라고 하면 그 메인 브랜치에 내가 푸시를 하든 뭐 PR 날린 다음에 머지를 하든 메인 브랜치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자동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돌아요. 그러면 이제 빌드부터 배포하고 여기 나름대로 확인이라고 있는데 맨 끝에 확인 단계가 있는데 사실 저 단계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단계에 어떤 빌드 스펙에 뭔가를 정의 안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별거 하는 건 없고 어쨌든 자기 혼자만 이제 단계 체크해 가면서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 여기서 이제 확인까지 쭉 가서 이렇게 배포하면 즉시 반영이 돼요. 어, 앰플리파이 호스팅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S3랑 클라우드 프론트를 써요.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S3를 쓰면은 웹호스팅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 거기에 이제 SSH/SSL 아, SS, 붙이고 하려면 클라우드 프론트 붙이고 아, 그렇게 하면 커스텀 도메인까지 붙일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정적 웹호스팅을 하려고 할때 S3 클라우드 프론트 조합이 좀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얘도 내부적으로는 정적 호스팅을 할때 이렇게 S3랑 클라우드 프론트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만든 S3 클라우드 프론트 그 조합을 쓰면 새로 배포했을 때버전링 뭐 전략을 쓰지 않으면 인벨리데이션 해줘야 이제 새로 오리진의 S3에 배포하는게 적용이 될 텐데, 앰플리파이 호스팅은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해 이 안에서 인벨리데이션을 시켜주는 건 아니고 버전링을 통해서 즉시 반영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포 완료 표시만 바로 뜨면 그냥 가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잘 적용이 됐나? 근데 거의 항상 즉시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관리할 서버가 없다라는 게 너무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어 사실 프론트엔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저희 데보스팀에서 이거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앰플리파이 되게 좋아했어요. 서버 일단 서버가 없으니까 거기에 뭐 모니터링을 심을 필요도 없고, 알람이 올 서버가 없고, 주말에 그 관심 안 가져도 되고, 되게 좋아하십니다. 일단 관리할 서버가 없다라는 것, 모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게 강점인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S3를 쓰니까, 특히 유명하게 S3는 항상 말하잖아요. 자기는 가용성 99.99%다. 어, 이 가용성을 그대로 내 서비스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서비스가 다운될 일이 없어요. 네, 저도 이거를 지금 이때 서, 처음 올리고서 한 3년이 넘게 쓰고 있는데 서버가 죽었다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대부분 엔지니어 좋아합니다. <웃음> 그리고 이제. HTTPS 적용하는 거랑 커스텀 도메인 적용하는 게 되게 쉬웠어요. 어, 일단 뭐, 그 HTTPS 적용하려고 하면 그냥 흔히 SSL 인증서 받아놔야 되고 그걸 서버에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도메인 준비하려면 도메인 어, 사는 거는 뭐 똑같은 일이지만 그 레코드 등록해 놓고 그 레코드 매핑해주고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S3 클라우드 프론트 직접 만들라 그러면은 그 SSL 만들어, 인증서 만들어 가지고 클라우드 프론트 만들 때 적용해주고 도메인도 레코드에 만들어서 그 이제 클라,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판이랑 막 연결해주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앰플리파에서는 이거를 이제 콘솔에 가시면 메뉴가 딱 있어요 <웃음> 커스텀 도메인 적용한 메뉴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전에 뭔가를 하고 오는 건 없어요 그냥 라우터 13에서 도메인만 사놨으면은 아, 도메인 사서 거기다가 올려만 놨으면은, 앰플리파이 콘솔 메뉴에서, 그냥 거기에서 뭔가 진행하는 것만으로 알아서 인증서가 만들어지고, 그, 도메인, 도메인, 하고 싶은 도메인을 앰플리파이에서 입력을 하면, 라우터 53에 알아서 레코드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웠어요. 오히려 여기서 막히는 건 권한 때문에 막힐 수는 있어요. 이거 뭐 하고, 기능은 간편한데, 나한테 권한이 없으면 다 막히더라고요. 이때는 저한테 이제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안 팀이 없어가지고 <웃음> 그리고 이제 가장 밑에 써놨는데 제가 제일 추천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기능이에요. 앰플리파이 호스팅에서는 이 프리뷰 기능 이것만 있어도 사실 써먹겠다 싶어요 저는. 네, 프리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프리뷰 프리뷰 네, 한글로 이제 한글 컨솔로 들어가면 미리보기라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플리케 별로 플리케가 떴다 그러면은 그 플리케 코드 가져와서 그 코드로 배포된, 독립된, 분리되어 있는 배포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PR 하나하나가 다 개발 환경, 개발 서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GitHub이랑 연동이 되게 잘돼 있고 GitHub에 PR이 올라가면 그 코드 기반으로 이제 빌, 알아서 빌드하고 배포해서 호칭 환경 만들고 지금 밑에 있는 사진처럼 이게 깃허브 코멘트인데 그 깃허브 코멘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까지 딱 찍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제 PR을 올려놓고 사실 AWS 들어가지도 않아요. 얘가 빌드가 늘 되고 있었으면 거의 안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딱 코멘트 보면 접속할 수 있는 주소 딱 주니까 이제 저는 들어가서 확인만 하고 요 주소 요청자한테 넘기고. <웃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앰플리파이딱 매력적인 부분들을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프리뷰 기능 덕분에 한 사람이 몇 개의 과제를 하든 몇 명이 달라붙든 각각 각 하나하나 과제마다 개발 서버가 떨어지니까 각 요청자한테 그리고 그냥, 뭐, 저희는 지라 티켓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그 과제 지라 코멘트마다 막 링크를 다 던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개발 그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PR이 머지가 되면 환경도 알아서 삭제해줘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환경이 오래 떠있고 오래 써먹을수록 비용은 나가겠죠. 비용, 돈은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배포도 나는 오직 내가, 내가, 알, 내가 잘하는 그냥 코드만 개발해서 올려서 머지만 했을 뿐인데 배포는 알아서 싹 해줬죠. 수동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없었습니다. 나는 코드만 책임지면 이제 배포까지는 알아서 앰플리파이가 해주게 됐어요. 유머에러 가능성도 다 없앴고 어 이제 코드 머지만 눌러놓고 딴짓을 하고 와도 네 됐었습니다. 이거 서버에 직접 들어갈 때는 저한테 너무 부담감이었어요. 이 서버 내가 배포, 들어가서 배포하다가 끊기면 어떡하지? 애플리케이션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앰플리파이는 빌드가 실패하더라도 이전에 배포된 게 있으니까 그걸로 계속 운영은 되거든요. 빌드 실패에 대한 어떤 걱정도 없어요. 요거를 쓸때 이제 저 써다 쓰다 보니까 좀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익히 아실 거예요. S3 클라우드 프론트 조합으로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할 때도 항상 그렇잖아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모든 경로마다 리소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싱글 페이지, SPA가 가진 건 오직 인덱스 HTML이잖아요. 그거랑 JS, CSS인데 경로가 없으니까 이거를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로 내가 직접 배포한다고 해도 클라우드 프론트에 막 정의를 해줄죠 설정을 404일 때는 인덱스 h t m 을 반환한다. 이런 기능이 앰플리파이 콘솔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도 이제 리라이트앤 t 리다 t 렉트 세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404에 대한 세팅을 해 줘야 SPA 앱은 제대로 돌아가고요. 어 근데 뭐 어려운 설정은 아니에요. 어려운 설정도 아니고 여기 맨 밑에 참고 URL에 SPA는 이 설정 넣어줘야 돼 라는 또 가이드가 있어요. 그냥 그냥 복사하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좀 하나 만들었을, 그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었을 때는 빌드 스펙 자동으로 해줬던 것처럼 얘는 SPA를 감지하는 건지 이 설정에 다 알아서 좀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게 넣어줘서 그지을 봐야 되고 어, 여기서 좀 하나 제가 겪었던 이제 이슈가 룰을 한번 잘못 적용을 했어요. 잘못 적용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브라우저에서 요청했을 때그 원하던 게막 요청이 안 됐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룰로 바꿔줬는데도 뭐가 그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한번 그 룰이 적용된 상태로 호스팅이 나갔으면 그걸 계속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룰 나간 게좀 초기화 그초 인벨리 형성 같이 뭐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저는 호스팅하는 파일 이름 자체를 바꿔가지고 좀 긴급하게 해결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서는 그 네이버 서치 콘솔에 이거 내 사이트 다 인증하려면 막 파일을 올리든지 도메인 설정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저는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그 파일을 정기 표현식 그이 리라이트 룰에 정기표현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더니 그게 또 먹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일 전체 패스를 등록해서 좀 정상적으로 그 요청 받으면 응답할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네, 리라이트를 건들 일이 별로 없는데 건들 좀 어떤 e 지 케이스가 있어서 건들게 되면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처음 원래 기존에 서버에 들어가던 엠플리파이로 가져왔을 때 이것 때문에 조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슈를 터뜨려가지고 등장 줄줄 흐르고 했는데 그 기존에 저희 제가 그 만지던 제품은 S, 그 HTTP로 접속해도 접속이 일단은 됐어요. 근데 엠플리파이로 옮기면서 무조건 S, HTTP S로 호스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커스텀 도메인을 만들, 그, 쉽게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커스텀 도메인을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앰플리파이가 주는 주소도 HTTPS고, 커스텀 도메인을 적용하려고 하면, 인증서 적용이 필수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내부에서 뭐, HTTP를 쓰는, P리소스를 뭐, 호출한다든가 이러면, 그거 요즘 뭐, 익게 아시다시피, 브라우저에서 다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HTTP 리소스를 절대 사용할 수 없고. 근데 이거는 요즘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크롬, 크롬부터 해가지고 워낙 SS, 그 SSL 인증서 적용을 워낙 그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그건 쉽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게 사실 저한테는 큰 문제는 아닌데, 대부업스나 보안 쪽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앰플리파이 호스팅이 분명히 S3랑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는 걸 아는데, S3 그 콘솔 들어가거나, 클라우드 프론트 콘솔 들어가면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각각의 리소스에 대한 상세 설정은 당연히 할수 없고, 그리고 다른 서비스랑 연계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그 콘솔, S3 플라우드 프론트 콘솔 들어가서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서 뭐 클라우드 프론트 리스트 보여줘딱옵션 열었을 때 거기에도 안 나타나요. 어, 근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이슈가 없었는데 데브옵스에서 한번 저희 그 보안 인증 심사를 봤는데 어, 이 리소스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 심사하는 곳에서 막 뽑아냈더니 s 3랑 클라우드 프론트 리소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스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이 p 플리파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클라우드 프론트가 어디 드러나질 않으니까 와플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개발하면서 한번 그 요청을 받았던 게, 이거 i p 저 IP 기반으로 접근제어 하게 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수 있지 찾아보면 사실 와프 밖에 거의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와프를 연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 이거는 뭐 해결책이 없어요. 그 저기 앰플리파이 그기탑에도 이슈가 있어요. 당연히 리즌이 있었어요. 와프 연결할 수 없냐 이거 이슈가 있었는데 어, 후속 조치가 없어요. <웃음> 앰플리파이가 호스팅에는 좀 많이 힘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기 파이어베이스 같은 녀석인데 그렇게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능들, 백엔드 기능을 막 여기서 쉽게 할수 있고 스토리지 리지를 강화할 수 있고 요런 데에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포스팅의 상세 설정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하나하나 하나 딱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게 어, 아이디 비번 체계예요. 근데 아이디 비번을 막 가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콘솔에서 지정한 아이디와 비번을 설정을 해두면 이사이트 접속하려고 할때그 브라우저 기본 입력창이 뜨면서 아이디 비번 쳐주면 그때서야 이제 리소스가 다운받아져서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이런 기능인데 이건 뭐그 서비스 내보내려고 할때 전혀 필요 없는 기능이죠 아 이게 너무 아쉬워요. 와프만 되면은 진짜 이거 더 회사 내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데 와프가 안돼서 그리고 최근에 하나 좀바은게 있었어요. 최근에 앰플리파이가 또왜 이랬나 싶은데, 그 빌드 스펙을 써줄 때 런타임 환경을 정의를 해줘요. 이게 노드를 쓰고 노드 몇 버전을 쓴다라고 스펙에 그냥 정의를 해주면 그동안은 먹혔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14를 명시해놨는데, 빌드를 하는데 자꾸 그 노드 버전 10, 10으로 빌드를 하던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 갑자기 얘네 왜 이러지 하면서 아 얘네 스펙 얘네가 스펙대로 움직일 거를 기대하지 말자 해 가지고 그냥 그 빌드 커맨드 전에 그 프리빌드 아 프리커맨드 부분에서 NVM 유스를 써 줬습니다. m v m 저 저희 프로젝트에 NVM RC를 두고 노드 그드 버전을 명시하고 있어 가지고 NVM이서 써서 빌드 전에 노드 버전 확실히 이 프로젝트에서 정의한 걸로 맞춰주는 작업을 했고 어, 다행히 nvm은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었어요. 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써보면서 주의, 그, 네, 좀 주의할 것들을 적어봤고 어... 저는, 저는 되게 운 좋게 앰플리파이 호스팅이 저한테 너무 딱 맞는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어느 때 이게 적절한가 생각해보면, 일단 클라이언 사이드 렌더링 기반의 웹리케이션일 때가 일단 적절하고, 그 시작을 이, 그 정작 웹호스팅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안정적인데, 어, 그래도 한 1, 2년 전부터는 Next.js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S3랑 클라우드 프론트로 내부적으로 하는 건 아닐 텐데 이거를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아서 자신있게 Next.js 쓰면 좋아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계속 지원을 하더라고요. Next.js 버전 올라갈 때도 그 계속 대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와플을 못 붙이니까. 접근 제어가 필요 없는 퍼블릭 사이트일 때 이게 좀 이제 적절합니다. 퍼블릭 사이트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2B 사이트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B2B도 결국에는 외부의 퍼블릭 망이스들로 와야 되니까 다행히도 이제 인플리파이팅을 쓰고 있고 다만 이제 IP 제어가 필요 IP 기반으로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API 단에서만 맡고 있어요. 프론트는 이제 리소스, 어차 프론트는 껍데기잖아요.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API로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안팀이랑 협의를 했고. 그런데 이제, 뭐, 그, 산에서 어드민,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어드민이 사실은 저는 엠플리패가 너무 좋았어요. 어드민이 뭐 대외 서비스도 아니고, 몇 명만 잘 되면 되고, 그런 작은 서비스인데, 이건 대단히 뭐 서버를 띄워가지고 만들 것도 아니고, 관리의 리소스를 투입할 것도 아니고, 앰플리파이 호스팅을 쓰면 너무 이제 심플할 것 같은 거죠. 근데 내부 어드민 같은 경우에 개인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면, IP 접근 제어가 안 되니까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근데,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었어요. 그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개발 환경만큼은 좀 이걸 쓰게 해달라였고, 이제 개발 환경은 데이터베이스부터 저희는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그 DB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개발 환경만큼은 이제 프리, 그 앰플리파이를 그냥 쓰자. 그러니까 운영, 운영 환경은 따로 만들어서 쓰지만 앰플리파이, 에서이 프리뷰 기능만 이라도 쓰는 거죠. 왜냐면 프리뷰 기능이 PR마다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정말 편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에서 이제 좀 앰플리파이 호스팅을 쓰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게 전, 저는 저한테 는 정말 너무 딱 맞아서 너무 극찬하고 다, 다 쓰세요 하고 싶고 한데, 어, 사실, 지난번, 지난번 발표 때, 태성님은앰플리파이어서 네. 너무, 너무 힘들었다. <웃음> 앰플리파이 호스팅 하데 너무 에러도 많고 힘들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완벽, 만병, 완벽 통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프런트 서버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필요로 하는 케이스가 적절한 케이스라면 굉장히 이점을 많이 줄수 있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자유롭게 네. 말씀하시기 어디는다고결 프로덕트나 더에픽파일안 하셨다는 거가요 아, 어드민어은 네. 그럼 그 경우에는 아 다행히도 제가 그런 어드민을 만들고 있지 않아서 협업을 하진 않지만 그냥 데보스팀한테 던졌습니다 거기서 <웃음> 던져가지고 데보스팀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금 테라폼을 쓰는 것 같아요 테라폼으로 S3랑 클라우드 프론트 통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서 마쿠 붙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웃음> 근 이제 그 대부 팀에서도 안타까워해요. 개발 환경, 사실 개발 환경은 작업자마다 주면 좋고, 작업자한테도 과제마다 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테라폼으로 그걸 준비를 해놨어도 그렇게 필요한 만큼 빨리빨리 주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 네. 지금도 그래서, 그래서 조직마다 개발 환경 하나밖에 못 주고 있어요. <웃음> 그, 좀 공수가 들어가지고. 네. 또 질문 네,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아또 앰플리파이 호스팅 혹시 쓰고 계시던 분 계신가요? 어, 써, 오, 어 쓰셨네. 계속, 계속, 쓰고, 계속 쓰고 계시는 분. 어, 어, 어떠셨어요? 일단 뭐 써볼만 하다 아니면 이거 좀 나중엔 버려야겠다 이런. 어, 아니요, 되게 편해서 네. 되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 유용하게 쓸수 응. 음. 음. 프로덕션에서 쓰고 있어요. 프로덕션 어디 있스지아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에. 또또 사용한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웃음> 아, 저희도 그 지금 프로덕션은 지금 쓰고 있는데 음. 확실히 편하기 편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별로 이제 그, 저희 이제. 브랜치에 맞춰서 이제 템플릿을 이제 라벨링해서 이제 음. 그 url도 따로 받아서 이제 호스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제 앰플리파이에 그냥 그 서브 도메인에 하던지 아니면 앱만 이제 추가해서 호스팅해서 이제 고객사에 던져주면은 고객사에서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먼저 발표해 주신 것처럼 pr대로 된다는 게 요거에 보니까 이제 브랜치별로 이제 호스팅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 프로덕션 것 따로 있고 이제 프로덕션에서부터 이제 브랜고도 이제 저희 뭐 심사 받아야 될거 있으면 저희 대구에서 따로 이제 브랜치 따서 이제 호스팅해서 그걸로 이제 심사 받고 오케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좀 많이 편하더라고요. 저희, 저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제 많이 편하고 근데 좀 단점이 있으면은 <웃음> 그 저희는, 어, 지금, 저희 덕스트를 쓰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넘어갈 줄 알지 지금, 넥스트로 넘어갈지, 지금. 지금, 리서치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덕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앰플카에서, 일단, 지원을 해준다고 나오,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근데, 지원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기능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잠깐만 쓸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제 다 같이 쓰는 개발 서버에 올리거나 이런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근데 프리뷰 그냥 PR 하나 딱 올려가지고 코드도 막 대충 짜요. PR 올린 다음에 그 드리고 다 됐다 그러면 그냥 PR만 드랍 시켜버리면 환경이 사라지니까 가볍게 쓰긴 정말 좋더라고요. 그 혹시 마지막에 지금 이제 안 쓰시는 건가요? 아, 그왜안 쓰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 넥스트로 해가지고 Amplify 호스팅했었는데요. 어, 그 뭐죠? 그 넥스트 JS의 그 API 라우트 그 기능을 못 쓰는 걸로 예, 음. 네, 못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코드를 썼했을 때 버셀에서의 빌드 속도랑 Amplify 빌드 속도가 현저히 크게 차이가 나가지고 음. 렌더링을 보여주는 이제. 속도도 버셀에서 빨라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레스트제이스로 이제 한다면 앰플리파이보다는 버셀 하는 게음신낫다는게제 생각입니다. 그거 혹시 그머신 스펙도 별도로 구성해보셨나요? 사용하실 때 솔직히, 솔직히 지금 앰플리파이에서 기본적으로 돌리고 있는 머신이 그렇게 나쁜 사양은 아니에요. 음. 근데도 빌드 속도한 10분 났는데 버셀에서는 한 1분이 극란에 빌드가 있었니까 이게 뭐 기초적으로 GitHub에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버리는 상태? <웃음> XJS 유저는좀 버리는 상태? 그렇죠. 네, 그런 안같니요 네. 아 XJS 경험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XJS를 그,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험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아, 제 휴리파이드 XJS 쓰면 안되겠다. <웃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벌칙 네. 같은 경우 그러면은 배포마다 그 가금 체계가 어떤 식으로, 그 과금 체계까지는 다른 팀 유저마다, 유저마다, 네, 이십 퍼센트입니다. 유저마다요? 네, 유저마다요? 네 유, 팀 그러니까 좀 무료로도 쓸 수는 있긴 한데요. 어뭐 특정 스펙 이상부터는 뭐 U R L 많다고나는거 이상부터는 팀으로 프라이드로 가야 되는데 아. 그때는 거기에 오리엔테들등록한 사용자 수만큼 어, 과금하사용자 어, 사용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 URL을 앞에 바꿀 수 있는 서브 도메인인데 네. 그럴 경우에 과거에 없어요 그 그냥 유저 마다대네에 아. <웃음> 대신에 이제 뭐 빌드를 진짜 많이 자주 해야 되는 경험 때문 빌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빌드 머신 하나만 줘서 그거 늘릴 때마다 비용 나요 아, 음. 밴드 웨스트 좀 마,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 가금 나오는거 음. 그렇군요. <웃음> 네, 혹시 또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 네.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죠? 비용이요? 네. 제가 사실 비용에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게 회사 계정이어가지고 <웃음> 근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S3랑 클라우드 프로틴걸 아니까 어차피 뭐. 포싱하는 거야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거고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트래픽일 텐데 요청이 되는 만큼 나가는 거는 뭐이앰플리파이를 쓰나 이스트를 쓰나 똑같은 거일 거라서 앰플리파이가 비용적으로 싸요라고 그 우기기 위해서 뭔가 알아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오히려 그렇죠 뭐 상시 돌아가는 뭐버버 있는 게아니라 비용을 아꼈으면 아꼈지 근데 제가 비용 누수가 되는 구간이 저한테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기 b 이 그런 거 있잖아요. 버전 낮은 라이브러리 쓰고 있으면 알아서 PR 만들어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원치 않은 호스팅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좀 관리를 해줘야 뭐 얼마 안 나가겠지만 그런 좀 누수가 있긴 합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네, 얼마 안 나간 거라서 저는 좀 관전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저울 프로젝트 하나가 좀 그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회사에서 뭐, 이거 뭔데 이렇게 비용 많이 나와? 이렇게 절 찾은 적은 없어요.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공연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습니다 네. 어, 저희가 다음 달에 모임을 어김없이 확인할 건데 아직 발표 지원자가 안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분위기 보셨으니까 어, 이정도면 나도 발표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은 어, 여기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발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발표 아니더라도 라이팅 토크 하시고, 하시고 싶으시면 은 아까 상품 받으셨죠? 예. 네. 그 상품 또 드릴테니까 네.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수는 다 끝났는데 아까 전, 저녁 먹을 때 이제 얘기 좀 많이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이제 어떤 분이신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다 같이 아는 시간을 가질 겸 어, 자기 소개 한번 쭉 돌고 예, 해산할까 합니다. 네, 어 네. 공식적인 소사지 끝났습니다. 이제 어 다음 달에 언제 모임할지는 정해지 않았지만은. 보통 첫째 주 수요일 날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네. 이제 하고 있어요. 다음 주, 다음, 다음 달, 3월 달에는 며칠일 될까요? 네? 그 다음 주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요일. 아, 3, 3일 주일 때문에. 네. 3월 8일 수요일이 될 확률이 높아요. 발표자 구하면 그때 하고, 없으면은 뭐, 다른 방식 생각해 보다가, 정 없으면 뭐, 4월 달에 하던지, 예. 그렇게 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